자 오늘은 신규무기인 w m 스9피더터를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총을 얻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밤 8시부터 아침 6시까지 이쪽에 위즐아파트 근처에서 놀고 있으면 됩니다 사람들은 두명 이상 있어야 되고 20분 이상 지난 세션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렇게 하는게 귀찮다 그렇다면 공세에서 세션 바꾸기를 계속하는거예요 그러다가 나온 데가 있다? 그러면은 1인 세션으로 바꿔버려 그렇다면 신총은 여러분들의 독차제가 되는거죠 제가 바로 디자인을 볼게요 일단은 사이즈는 그렇게 큰 편은 아니네요 ZNH MBT78 그래 총열을 보시면은 여기 안에 홈이 파져있어요 이것이 바로 락스타의 디테일 총알이 이렇게 발사가 되면서 회전을 해줍니다. 바로 한번 쏴볼게요. 발사. 느리게 다시 볼게요. 바로 발사. 체크, 땅. 체크, 땅. 그렇지. 총알이 발사가 되면서 탄피가 빠지고 이 탄피 디테일 이게 락스타예요. 다음에는 장전 모션을 확인해 볼게요. 탄창을 빼. 됐어. 멈춰. 여기에 이제 총알이 1 9 발이 들어갑니다. 총알 사이즈는 대략 이렇고 하나를 준비해서. 찰칵, 잠깐 멈춰 여러분들 이 탄창이 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벌써 장전이 들어갔어요 이것이 바로 숙련자죠 찰칵 넣고, 클리어 이번엔는 12발이 몇 초반에 발사가 되는지 시간 테스트 해볼게요 연사력이 이정도면 굉장히 훌륭한 편이죠 바로 데미지 볼게요 준비하시고 1 2 3 3발에 죽습니다 그렇다면 비교용으로 기본 권총을 꺼내볼게요 1 2 3, 3발 정확한 측정을 위해서 캐릭터의 체력을 500으로 올려보겠습니다 먼저 WM29 피스톨 1, 2, 3, 4, 5, 6, 7, 8, 9, 10, 11, 11발에 죽었어요 그렇다면 기본 권총 1, 2, 3, 4, 5, 6, 7, 8, 9, 10, 11, 12 장전하고 13, 14, 14발에 죽었습니다 확실히 일반 권총보다 세네요 하지만 헤비 리블버 MK2는 어떨까요? 1, 2, 3, 4, 5, 6, 7, 8, 9, 10, 11, 2, 2발에 죽었습니다. 데미지는 헤비 리볼보가 짱이에요. 딱 하나만 넣어봐. a p 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5발에 죽었습니다. 이 신총이란게 그냥 데미지는 살짝 센정도? 엄청 세진 않아요. 이번에는 개조품목을 한번 확인해볼게요. 먼저 도색. 군인, 골드 그린, LSPD, 오렌지, 핑크, 플래티늄 그리고 개조품목은 소음기밖에 없네요. 이것이 바로 소음기. 제가 경찰 근처에다가 총을 쏴볼게요 들키는지 볼게요 발사 아! 바로 들켰어요 나인걸 어떻게 알았지? 박사 딱 부살아갔으려고 나이스샷 헤드라인 연사력이 생각보다 개치네요 헤드 그리고 가까이 와서 뚝배기 얌마 아유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은 소음기는 그냥 뗍시다 이거 필요없어요 싼데비스턴 그렇지 땅땅 나이스샷 땅 던지고 바로 쏴빵 그렇지! 여러분들 보통 권총같은 경우는 차를 탔을때 많이 써요 제가 차에서 총을 쏴볼게요 헤드라인 마이 샷헤드라인헤드라인헤드라인 그렇지! 다음에는 비교용으로 APP 스톨 헤드라인헤드라인 아니 이게 더 편한데? 자 이번에는 권총을 들고서 탱크랑 쏴볼게요 아이마이따푸사같이라고 그리고 이 사람을 쏘는거야 그러면은 권총으로 탱크를 잡을 수 있는거죠 물론 이게 실제로 성공하기는 굉장히 힘들거예요자 그렇다면 이제 조합적인 표가를 듣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신규 권총같은 경우는 데미지도 적당하고 나름 재밌어요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